음. 아, 때와 기한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 그들이 현재 누려야 할 일, 사명으로 받고 책임져야 할 일을 깨우쳐 주셨죠 성신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제 유대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물의 통일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 그 일을 위해서 성신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볼때 항상 큰 그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잘 보고 본문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그 사건도 그렇게 바로 이해해야 되고, 본문의 그 신학적인 의미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예수님이 그런, 다다 다 종교의 그뭐 교주처럼 무슨 뭐어 그런 일러 어떻게 살아가야 될말 일러주고 또그 뒤에 일을 그 알려주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주님의 일은 그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은 창, 창, 창조부터 타락, 이후, 또 구속, 또, 그, 회복, 심판,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세계까지 나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구속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주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승천의 본인을 잘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는 일을 현재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신자들의, 그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공허한 것입니다 부호하고 아주 공허한 것이에요 음.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승천에 대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승천을 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봐서 알지만 본문이 이전의 말씀인 7절로 8절의 말씀을 마치신 뒤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나라를 주께서 회복하실 때가 이때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답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신 강림에 따른 교회의 사명을 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 주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인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을 보면 승천하신 장소가 베단이로 나와 있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오리쯤 되는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아끼셨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약한 2,400m, 2.4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그, 본문 이후에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돌아왔다고 하 쓰고 있습니다 감남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거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 거리로 보면 1200m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 날 어느 정도 걸어야 노동이 되고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실정법으로 정해놨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주일날 저 안식일날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거리까지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그딱 적당한 거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자기 있는 곳에서 1200m를 따졌기 때문에 제 1200m 끝에 자기가 갈 일을 이더 있으면 그 끝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또 1200m를 따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법은 그렇게 정해놨어도 사람의 죄가 그걸 더, 그, 뛰어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실정법을 강화해 놓을 필요가 없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안식이를 잘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 강제, 그렇게 규례로, 종교적 규례로 그렇게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한 1200m 정도 됐습니다. 이게 아까 2400m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1200m잖아요. 배단이, <웃음> 지금 근데 감남산 얘기, 그러니까 누가 보고 하고 다른 저기 거리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하는데, 성경 기자가 주안점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모르고 그 표현 언어적 표현법도 모르는 그런 악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배단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큰 바운더리로 한 거죠. 여기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서울에서 2,000 왔다 그러면, 여기 광주에서 붙은 데도 2,000이고, 저 끝에도 2,000 아닙니까? 장원 저쪽도? 그러면 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크게, 배단이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을 얘기하고, 감남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역을 얘기해서 차이가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감람산 기슭의 어느 한 곳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라고 해서 거기도 또 기념 기념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예수님이 무슨 바위 위에 계시다가 이렇게 승천하셨.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이 바위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땅을 박차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중력이 있으니까 땅을 박차고 올라가지 않으면 못 올라가죠. 그래서 바위가 약간 이렇게 두 발자국처럼 이렇게 패였어요. 패였어요. 근데, 근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거는. <웃음>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의 그런 걸,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라고 거기 또 신성시 해가지고 건물도 쳐놓고 했어요. 재미있게 보고 왔는데 아무튼 그게 감람산 자락에 있습니다. <웃음>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당신의 승천을 남몰래 감, 예, 가만히 하신 것이 혼자 가만히 하신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들이 제일, 그, 목격자들 중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존재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유다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불렀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출신지를 생각하고 한, 한목으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제외한 거죠, 여기서. <웃음> 구속사 안에서 저들의 독특한 위치를 생각해서 그, 그들이 그 소리가 상징하는 의미를 듣고 반응하도록 정겹게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웃음> 이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게, 그, 음. 주후 60년대 초라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가 주후 30년 아닙니까? 그러면 30, 한 2년? 뭐, 그 정도 지났을 때에요. 그러니까, 그 젊, 어지간한 나이, 작년, 청년 때본 사람들은 아직 다 살아있겠죠. 아직 그, 다그 내용을 기억하고 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 쓰여진 거니까 이게 거짓말이 될수 없다. 목격자들이 살아있으니까 더 확, 확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결코 그 제자들이 헛걸 보고 그 뒤에 그걸 신화적으로 꾸면서 부풀린 게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다. 누가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그 그 부활의 증인들로서 승천의 증인들로서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신화적으로 자기네들이 꾸며놓은 거라고 러면 그걸 보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시는 거예요. 가르치십시오. 좀 넓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볼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구름은 어 그리토의 특별한 영광과 관련해서 나타나곤 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출래굽 때도 성막 위에 그, 그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쇠키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웃음>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제하에서 신성의 권위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구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탁 휘감어서 가리는 게아니고요 주님은 일반 법칙 위에 특별한 사역을 하시니까, 그 일반적으로도 뭐, 그런 구름을 주장하셔가지고, 그, 이렇게 가리고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죠. 사도들은 방금까지 주님의 그 지상에서의 마지막 어, 가르침을 받고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저들은 육안으로 망연, 망연히 그리고 자세히 그것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신기한 일 아니에요. 죽은 자 살아나고, 뭐 바다를 잔잔 저... 잔잔케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일도 신기한 일인데 이게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일처럼 신기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조차 그만듯한 기사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연히 그냥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속은 되어 있지만 막상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히 쳐다보고 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테니 존테스라는 말인데 긴장한 이라는 그런 아테네스와 또 열중하여 라는 테이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심히 주의해서 살펴봤다 하는 것입니다. 음. 주시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자 둘이서 그들의 그런 태도를 나무라면서 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웃음> 깨우쳤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양식으로 그리토를 대해서는 안 되고 그리토의 가르치심과 약속하심을 바라고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두흰옷 입은 천사가 가르쳐준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 그 주님이 떠나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동안 또 성경으로 주님의 당신의 사역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생각해서 이제 마땅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깨우친 거죠. 그러면 여기 신옷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표현 형식을 빌어서 보자면 신옷은 의와 성결을 상징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자들은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학자는 11절 하반절에 원어로 보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라는 표현이 하늘에 올라가서도 동일한 예수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두 사람이 그들이 하늘만 주시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거론했으니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주님의 하늘로 오르심을 끝으로 만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는 것과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이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할 일을 하고 있으면 그분이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만 육안으로 망연히 쳐다보고 있으면 무엇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깨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선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저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약속된 일을 열심을 다해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끝까지 저들을 돌보셨습니다. 당신의 언약대로 온전히 성취하실 일들을 차서 있게 성취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제자들의 수준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당신은 사위 하나님의 그 작정과계획 그 그를 이루는 존재로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웃음> 이제 그 일들이 다 궁극적으로 어 합치가 되도록 다어 섭리를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보내셔서 그 그들을 일깨우고 또 이제 구속사의 진행 가운데 저들이 어떤 위치에서 이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그 주어진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가. 이거를 일깨우는 것이죠. <웃음> <웃음> 제자들은 이제, 발음, 어, 이제 바, 어, 온전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되을 것입니다. 주님의 높으신 배려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보편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그들의 당면한 일들을 곧바로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주님은 그곳을 떠나 과연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오르심으로써 이전에 계시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로 승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진 것을 신학적으로 뭐 비하라고 하는데 육체를 입으셔서 피조물과 같이 되신 것을 비하라고 하고 이제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신 것을 승귀 이렇게 좀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말하는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구속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영원한 중보의 자리로 오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제한적으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땅에 있을 때는. 이제 하늘에 오르려서, 올라서서는 이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하늘이라는 말이 여러가지 의미로 이해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엄이 그 고유한 자리를 소유하는 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칼빈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엄이 그 고유한 자리를 소유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하늘이라는 실로 예수께서는 이전에 어떤 자리에 계셨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창조주가 되셨던 그 본래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그 그런 자리로 다시 올라가신 거죠 주님과 함께 했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서도 영화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냥 나사롯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던 한 청년 예수가 아니고요. 그분은 그 기원이 하늘에 있다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결코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로 제안해서 볼게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용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용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용화롭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들이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 이전에, 이 창세 이전에 주님과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위치로 다시 올라가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당신의 언약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남자 지셨다가 구속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승찬을 하셔서, 이제는 변화된 신령한 육체를 가지시고, 다시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승천이고 하나님의 존재로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승천이 되는 것이고 사역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것이에요 빌리포스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토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담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저들의 주가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되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움짝달싹 못하던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서 꼼짝 못하던 존재들인데 저들을 건지셔서 이제 하늘의 아들의 권세 아래 이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중보자이신 그리토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한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신 것도 또 고난 받으셔서 죽으신 것도 또 부활 승천하신 것도 다어 우리의 회복과 그 영광과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그, 그,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우리의 그 회복과 그 충만과 그 영광에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가 <웃음> 높아지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공생의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승천에 대해 암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신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에도 승천에 대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 종말론 강화를 그 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 4절과 7절 4절로 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을 잃은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 성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신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도 당신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어 약속을 하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여 주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행보를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일들의 가치와 영광을 알고서 주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주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새로운 경륜 하에서 성신으로 그 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성신의 강림을 대망하며 주님의 승천의 의미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셔서 이제는 보편구원을 위한 주님의 다스림을 말씀과 성신으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일거수 일주족도 다 높이되신 주님과 주님의 그 주님이 보내신 성신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일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높이되신 주님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어, 다스림 받는다고 할 때,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런, 그런 경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경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뭘할수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참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들, <웃음> 불의한 사람들, 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 교회에 속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을 자서렇게누려워하는 일을 그걸 위해서 회개하고 그걸 취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말, 그, 그 다스림을 받으려고 주님께 시간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 교회는 나와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슨 뭐그 얼굴 도장 찍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음. 이 제자들은 아무튼 그 성신의 강림 이후 그 주님의 다스림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어렵게 생각했고, 인간적으로 그 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이제 보면서 천사들이 해명하는 것을 그리고 또 천사들이 해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전의 가르침의 실질적인 뜻을 생각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승천 이후 성신의 강림과 심판적 재림이 서로 연결되어 구속사의 경륜이 진행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말은 말이죠. 주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또 다른 성경 기자들의 기록도 보면 그리토의 승천 사실은 그리토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과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 항시 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규의 상태가 구속사 안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며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작정을 완성시켜 나가는가를 명백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단순히 구속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잃어버린 모습을 회복해 하며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토에게 연합된 존재들로서 그 완성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걸 알고서 주님의 승천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간의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승천이 갖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승천은 주님의 구속역사 안에서 승규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자 지심에 속하는 성육신과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고난 받으심, 죽으심과 높아 지심의 시작인 부활하심에 이어지는 단계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말씀과 성신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토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성신을 받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강설로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을 바라보고 그 약속된 성신을 받아서 그것이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그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도 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사역으로 이렇게 주님의 승천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 의 머리로서 다스려진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그리토로 하여금 구속사 안에서 교회의 머리와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공간이나 시간을 초월하여 승천하신 그리토께서 본상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서 주가 되셨지만 이제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게 되신 것입니다.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토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와 연합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머리로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지위에든지 간에 주를 그리도록 믿는 자들의 머리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승천하신 주님과 이제는 새로운 관계 질서 안에서 신령한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도의 새로운 몸을 이루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심으로서 교회의 주가 되신 그리도 안에서 자유롭, 자유스럽게 신령한 교통을 이루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매금으로 교회 안에서 그냥, 그 한, 교회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개체들이지만 다그 머리 대신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형제들과 유기적으로 연합돼 가지고 그 신령한 교통을 하나님과는 물론이요 형제들과 교통을 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수 없어요 이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이 모이는 교회를 이 모이는 교회의 전진과 완성을 무시하고 행보하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신의 인도,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개별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주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이제 자유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아주 신령한 교통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고 되는 이루고 살게 되는데 그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가게 되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대표해서 나갔잖아요. 성막에, 그 성전에. 지금은 이제 누구라도 그리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경령이, 경령 경영 방식이 주님이 높아지시고 난 다음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제사, 그, 그, 성전의 제도, 규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실체되신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담대히 나간다 그리고 둘째 그리토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믿음이 생기고 이제는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 하늘 앞에서 지금 다스림을 받아간다. 제가 에베소서 이장에서그 말씀드렸죠 이미 그리토 안에서 하늘이 안침바된 존재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시공에 갇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모든 존재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령한 전투를 이루면서 가정을 어떻게 이루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사회를 어떻게 이루고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뒤에 에서소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 장애를 받는다고 해도 이 느낌이 쇠하거나 쇠, 쇠해지는 일이 없어요. 아무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끝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의 그 도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머리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기도합니다. 할 때는 그이 주님,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하늘에 이미 안침받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이게, 음.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코로나 위협이 와도, 뭐, 재난의 위협이 와도, 것다 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일반 법칙은 지키죠. 비상수칙도 지키고, 예방, 그걸, 그걸 뭐, 뛰어넘어서, 저, 저, 뭐, 그, 저 어떤 사람들처럼, 과문의 어떤 사람들처럼, 뭐다 까내놓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참 미련한 짓이고. 하나님이 일반 법칙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려, 누려가게 하셨는데. 셋째, 사단의 미혹이나 시험에도 굴복되지 않고, 그리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물리치게 되는. 이게 이전에는 육신에도 꼼짝 못하고, 아까 기도할 때도 드렸죠. 세상에 유행해도 그냥 껐둑하면 넘어가 버리고 사단이 한번 건드리면 그냥 자빠졌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사단, 뭐, 사단 하래비가 와서 밀어도 우리는 껐둑하지 않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그 신령한 본상의 그 상태를 누려가는 자들이 됐다. 시공을 초월했다. 이전에는 시공에 갇혀서 살았는데, 이제는 시공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 교회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 단순히 이 선약교회 한 지교회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 여기 갇혀서 뭐, 우리끼리 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교회가 완전한 질리기관이라고 개혁교회, 그, 교회관한 그런데요. 그, 그것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이 안에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어디서 누려 어디서 누린다고 한다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말씀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어가 완전한 대로 자라가야 돼. 이 안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알수 없는 일이죠 그런 말. 물론 이제. 아직 그 지교회로서 서기 전에 상황 그런 상황들은 있어요 뭐 선교하는 상황 속에서 치료회가 서기 전에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런 복된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안으로 잘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뭐참 벼랑... 유명자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교회라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조롱받을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 주를 믿는 자들의 사회인데,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회를 이루는 재료들이 세상적으로 도대체 가당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존귀가 있다는 걸 알아서 기꺼이 믿음으로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신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에 우리 우리 교회의 기초를 네. 닦은 그런 사,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승천의 효과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실제로 그대삶 속에서 승천의 유익을 얻은 자로서의 삶의 자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는 농사를 짓지 않고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받아 먹겠다는 그런 아주 놀부심 보이고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인간 행위가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실질이 교회 사회 앞에 책임을 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그런 일에 대한 확증을 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해도 승천하신 그리토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약속하신 본의를 헤아리면서 당면한 일들을 담대하게 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비록 약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보람을 얻고 주로부터 오는 덕성을 실행하여 그 경험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들은 천사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하늘만 바라보는 일을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내심으로 기쁨을 가졌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됩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승천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며 의미 있는 일인가 어느정도 헤아리고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주님의 성신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비겁하게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박해를 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힘쓰게 됩니다. 비록 목숨이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자신들이 경험한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배울 그분의 그 진리 대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실제로 저들은 이전에 메었던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정상적으로 역사의 원인을 심어가기에 힘썼습니다. 이전는뭐한 비자의 소리에도 죽라 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거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그 일을 하다 죽는 데 합당한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속사 안에서 아주 획시기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는 그 안에서 어떤 신분과 지위를 누리며 어떤 것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것을 도회시하거나 그릇되게 이해하여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종교적인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리토께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신 사실 속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회복의 영광을 알고 그에 따른 마땅한 결과들을 책임지고 누리고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승천의 의미를 막연하게 생각해서 나중에나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으로 알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힘이 부족한 태도입니다. 교회 전체가 높이 대신 그리토를 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아 나간다고 하면 그의 걸맞은 신분과 지위를 인식해야 함은 물론이요 그에 따른 역사적인 책임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그리토의 승천에 대해 관심이 없이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 본의를 잘 알아서 그와 관련된 정서를 바르게 가지고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젖어서 교회가 누려야 할 유익들에 대해 괴념치 않고 이래도 좋고 절에도 좋은 상태로 나아간다면, 보석을 돌과 같이 여기는 작태가 되고 말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도 보장해 줄수 없습니다. 교회가 누리는 유익은 뭡니까? 할수 없는 거. 그리도의 품성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진과 완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한 아침이야. 나한 아침 뭐 예배에 빠져도, 나한 아침 뭐, 교회가 하는 일에 빠져도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로서 당대로 주님께서 내시고자 하시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존재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